인연맨 로블록스 하 오늘은 이사가는 날 얘들아 너 네. 이사, 네. 이사 준비 다 했어 짐다 챙겼니 네 그래 여기 고민형도 다 챙겼구나 다 네. 오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거야 오 신난다 드디어 새 집이라니 새 집은 어떤 곳이에요? 아 보면 알아. 굉장히 예술적인 공간이란 이딴다. 내집면내 방도 있는 거겠지. 내 방도 있는 거겠지. 그러니 네 방은 천국어네 방은 천국. 일단 가라고. 이사 가려면은 굉장히 어 배가 고플 거니까 밥부터 먹고 가자. 자 오늘 요리는 어김 요리란다, 미호야. <웃음> 와 맛있겠다. <그렇지>? 자. <웃음> <웃음> 리아를 구워서 맛있게 해줄게 와, 우와. 이 리아는 피자도 구워준답니다 <웃음> 자 어쨌든 인사 가자 나와 나와 네.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입양원에서 새로운 집이 나왔는데요 자 저희의 새로운 집을 소개합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삐뚤어진 집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입양 집이랍니다 2,000달러면 살수 있어요 리아 얼굴처럼 삐뚤어진 집이야 응, 네. 들어가볼까?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까? 2,000달러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? 오! 와! 엄청 크지도 않아서 아늑하네 여긴 부엌이고 우와 여기도 와 있어 바랍관계 있다 오, 그러네? 와, 여긴 미호방!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내 방은 히트! 이 방은 저기! 내방 여기! 오! 자, 어쨌든! 오늘 아빠랑 그리고 딸, 아들이랑 이 집을 멋스럽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웃음> 예이! <웃음> 이러면! 자, 여러분들! 비틀어진 집! 저희가 직접 거의 2시간이 걸려서 꾸며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은 제가 꾸몄고요 그리고 방 방은 응. 미오랑 니아가 꾸몄어요 과연 어떤 집이 예이. 어떤 인테리어가 예이. 되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꾸민 거실이 나옵니다 오, 오. 오. 오. 제가 꾸민 오. 거실이고요 자 여기는 오. 커튼을 만들어 모았어요 커튼을 만들었고 오. 여기는 선반이 있어요 간단하게 오. 선반 올릴 수 있는 거랑 TV 오 여기 또 노트북도 놨고 그리고 여기 그림도 제가 조금 걸어놨어 벽돌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오. 이뻐요 근데 그림이 움직여요 맞아요 어. 그림이 막 꿀렁꿀렁거려요 약간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야 눈을 못 떼겠는데요? 그쵸? 여기 여기 여기 베개도 꿀렁꿀렁꿀렁거려요 베개도 꿀렁꿀렁거린다고요? 네 꿀렁꿀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착시현상입니다 <웃음> 베개를 등지고 누울게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부엌도 내가 꾸몄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꾸몄습니다 하지만 음 여기 비밀 공간 있었죠? 계단 아래 여기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제가 리아 어어. 방이라고 만든 거거든요? 리아야 들어가! 내가 보일러 뜨뜻하게 들어왔어! 얘야 yeah, 빨리 들어가! 리아 도망갔어!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! 아이고, 어, 아니야! 아빠 나는 내방 내가 치웠어! <웃음> 아! 내가 보내줘! <목소리> 자 여기는 따뜻한 방입니다. 따뜻한 방아 나왔다 자 나중에는 여기는 좀 꾸미도록 할게요. 시간날때 좋아요 자, 쭉 올라가서 여기가 리아가 제방 꾸민 제방이에요, 제방 방이죠 탁크 실례합니다 오 나, 어, 뭐야? 여기 이이 이 샌드위치 의자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제가 나왔답니다 야... 이거, 이거 샌드위치 의자네? 네 배고프면 되게, 먹어도 돼요 되게 좋다 먹으면서 앉을 수 있다니 음. 야, 그리고 강아지 테이블에 그 위에다가 타이어 그릇인가 봐 맞아요 타이어 그릇이에요 <웃음> 방좀 음. 귀엽네 그리고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 냉장고 그리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었구만 귀여운데? 그렇죠 음 알록달록하다 그리고 고양이 옷장 <웃음> 야 이건 뭐야 바나나 침대네? 껍질 네. 바나나 침대 그리고 이건 뭐야 함정인데? 아니, 어, 여기 아 여기 누우냐아 졸려 하면은? 눕는 순간에 다치는 거 아니야? 아! 살려줘! 뭐, 뭐, 뭐. 함정하우스다, 함정하우스. 함정하우스네, 여기는. 음, 이쁘다. 이번에 나온 신상 아이템들이구만. 맞아요. 자, 그러면은, 미호방으로 이제 가볼까요? 대망은 낮에 봐주세요! 낮에 봐볼까요? 그러면은,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들이 많다고 하던데, 한번 구경이나 하자. 뭐 이런 것도 있네 완전 이뻐 뭐 여기 여기도 좀 꾸며줘야겠다 그럼 새로운 걸로 여기 좀 허전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변기통도 새로운 변기통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? 변기통이에요 아! 응. 잠깐만 이거 애완동물용 그거네? 응. 애완동물 꺼내봐서 한번 먹여봐 쇼?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요? <웃음> 어... <웃음> 야 구독. 부흥이다. 그리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아.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. 아? 샤워 부스다. 음, 샤워 오. 한번 해봐. 어, 리가 샤워하는 게 보여 위에서. 뭐, 오, 다, 보인대, 다, 보인다. <웃음> 다 보인다. 다 보인다. 다 보인다. 다 보인다. 부엉이다. 그리고 이건 어. 뭐야? 책 케이스래요. 여기다 책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. 음. 그런 거네. 어 아, 다양한 거 많이 나왔는데. 부엉이다. 나는 이 아트 그림 중에서 그 동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제일 귀엽더라고요. 아 이건가? 아니에요, 여... 아니에요. 그거 아니고 더 많은 거 동... 있어. 동물들이 입양화세에 있는 패들이 모두 그려져 있어요. 어 아, 부엉이다. 그런 게 있다고? A few moments later. 아, 아, 아, 아, 나왔다. 나왔다. 부엉이다. 아 이거네 여기 진짜 어. 입양하서 패치 다 그려져있네? 쌍귀여워 부엉이 어딨는데? 부엉이 부엉이 어디 어디. 어디 어디 부엉이 부엉이 어디 어디 <웃음> 오아 여기다 여기다 이 부엉이 이건가? 이 나무 안에 갇혀있는거? 부엉이. 부엉이 부엉이 음,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가 어딨는데 안보이는데 나는 부엉이다 이제 낯이 되었으니까 <웃음> 네, 날씨 나을까 미호바 놀러 가보겠습니다. 따라라라. 예방이다. 따라라라라. 이쁜데? 왜 보라색으로 음... 했는지 알아요? 왜요? 이 색깔이라서. 방탄소년단이 며칠 전에 신곡냈거든요. 그게 보라색이에요? <웃음> 네, 방탄은 보라예요. 근데 이 시계 이쁘다. 좀 많이. 짱기 없자, 짱기 없자. 너무 잘 꾸몄습니다. 오 이거 화장실인가봐 여기는 아 우리집에 화장실이 없는것 같아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죠 야 너무 이쁜데요와 진짜 잘 꾸몄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꾸민 방리아가 꾸민 방다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이 제일 예뻤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. 그리고 한동안 사항할때 여기서 사항할것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음, 새로운 집이라고 우리 의 좋아자. 좋아 좋아.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. 어디 갔었는데 리아는? 뭐 어, 자는 것 같은데요? 아 내가 볼 때는 부엉이다. 부엉이 없애. 어, <웃음> 리아가 부엉이가 없어서 <웃음> 많이 화가 났네. 자 뿌이다! 음, <웃음> 뿌이다! <웃음> 뿌이 부엉이 없다! 뿌이 있다! 뿌이 다 네, 어쨌든 여러분들. 뿌이 있다! 그러면은, 부엉이다.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부엉이.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